또 뭐야? 야! 안 찍고 있었다. <웃음> 안 찍고 있었어. 사천 해변이 이쁘대요. 고맙습니다. 로컬의 추천이구나. 나는 어, 주변에 카페를 찾겠어. 어 좋아요. 커피 마시고 싶어. 뭔가 그런 거 없어요? 그런 그그 그 거기만의 유명한 카페 같은 거? 나 어, 여기 감성 이 있었으면 좋겠어. 어? 드립 커피 어때? 맞아어 드립 커피 좋죠. 우간다 강배전 중배전 다 표시돼 있대. 형 어. 근데 같이 배우지 않았어요? 강배전 중배전? 어, 배웠지. 응. 형도 뭔지 알죠 이제? 어. 은한 커피 든든하게 한잔. 음아 이런데였네. 아 좋다. 아이, 좋다. 와. 어 우리 어제 갔던데도 진짜 이쁘겠는데요? 이 올라갔던데? 강원도에는 이렇게 높고 높은. 가평에는 뭐라는 거야? 가평에는 이렇게. 물이 흐르는 뭐라니 말? 혼자 거 가가지고 나도 보면서 웃었어 내가 왜 내가 뭐한 거지? 뭐라고 한 거지? 나 혼자? 강원도에는 이렇게 높고 높은 산이 뭐라거뭐 뭐냐 밥 먹다가 식당에서. 아래 이렇게 가족들이 수영하면서 놀고 있는 갑자기 식전빵입니다. 이렇게. 이렇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있고, 이렇게 뷰가 식전빵입니다. 왜 그랬지? 아,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야, 나도 영상 보면서 내가 왜 저랬지? 어떻게 저렇게 대화주제가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어버릴 수가 있을까? 생각해. 잘 나와요, 지금? 이렇게. 온갖 멋있는 척다 하면서 오늘 해야겠다. 일때 저기 라고 제발 멈춰라. 와, 저기 봐, 저 올라가 있는 거 봐. 와, 어, 아, 물 깨끗한 거 봐. 엄마야. 어? 안 찍고 있었다! <웃음> <웃음> 안 찍고 있었어! 오케이! 비에 올려다가 말았네. 저 절벽 쪽 한번 가볼까요? 저기 절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, 아무, 아무튼 저거 돌돌돌 돌, 돌 있는 거, 저기 저기 저기. 아, 멋있어. 신 조심. 조심. 조심. 조심해. 어 조심. 아 SM a r 갑시다. 예, 박수! 좋아, 좋아, 좋아. 이런데도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 하늘 계단 뭔데? 아, 이거네. 야, 이건데. you oh. 어때요?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다, 이거 いう 以後再...